진짜 이게 너무 여기 너무 넘어가면 커. 너무 커. 너무 아, 멋있다. 와 진짜 멋있다 여기. 진짜 멋있는데 진짜 눈에 안 담긴다. 어 응, 진짜 멋있네. 자지한테 <웃음> <웃음> 여섯. <웃음> 어... 아, 라즈 아, 이사장님 여기 몇년을사셨어요태사날 때부터 여은이사서를사는게 아니고 은이 사람은 이사이사이 사람은 서사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진짜 대박이에요왜 저렇게 되어 몰라 또 일자로 저렇게 돼있으시고 인용도 특산 따개비죽과 칼국수 너뭐 먹었어? 뭐 먹었어? 너 사료 먹었어? 너 고양이 또, 고양이 사료 먹었어 지금 뭐야? 고양이 사료 먹었어 지금? 고양이 사료 먹었어 지금? 너, 누가 먹으래? 가, 빨리 올라가 가세요 아이 이뻐 배포 이리 <웃음> 이리 와 왜? 배부 배고파. 배고파. 어배고파밥 되고 있어. 밥 되고 있어요. 밥 밥이 되고 있다고. 기다려. 날이 매가지고 지금 너무 아파 특히 어디가 아, 제일 아프시죠? 종아리가... 첫날에 어, 어깨가 아팠고 팔이랑 어깨 지금 종아리가 아파요 전신! 파. 결국 전신! 전신. <웃음> 아, 비침 좀 치고 걱정하지마 모든 거다해야겠안 <웃음> 되는 것도 되게 해안 응. 된다 그래? 두세번 얘기해 <웃음> 한 번만. 한 번만, 한 번만 멀리서 갔다, 왔다. 네. 두 번은 안 가요. 한 번만 갔다 금방 나올 거예요. <웃음> 다 했어? 다 했어요? 다 했지? 올라가 올라가